여우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달 만에 다시 여우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여우수아 6장 말씀입니다 6장 22절부터 7장 1절까지 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여우수아가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행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곳간에 두었더라. 요소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우수아가 요수,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우수아가 그때에맹세하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오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와께서 여우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우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특히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많은 말 중에 어떤 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유 우리 아들, 딸들 이쁘다, 잘 된다, 축복한다 라는 말이 많아요 야! Yeah, 하지마 <웃음> 너왜 그랬어? 엄마가 몇 번이나 얘기해 뭐 이런 부정적인 명령이 많아요 축복의 말이 많아요 예, 눈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하지마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시나요 물론 바로 이 즉시 하지마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감정이 너무 막 폭발할 것 같아서 막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말을 선포하세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저주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달 전에 우리가 여리고성 그 함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전쟁은 누가 이끈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성 너희 거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경험되어지니까 성이 무너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난한 땅 가장 중앙에 있는 성이에요 가장 견고하고 방어에 특화된 성입니다 하지만 그 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언영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잠잠히 묵상하며 침묵하며 그 말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진멸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follow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가장 첫 번째 전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우리 하나님 늘 이렇게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이곳에 다시 성을 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라고 말해요. 자, 이것이 주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왜이 타이밍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유랜드라는 삶, 즉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삶, 즉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인지와 영광을 머뭉기 위한 삶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과 경고가 결국 우리가 첫 승리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뼈가 되고 교인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그 땅을 정탐한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오라 맹세한 대로 너희가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구해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요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있어 이건 첫 거야 내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마 여기 있는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물건들 다 여호와 거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죽이고 불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예외 조항이 있는데 바로 나합의 가족과 나합은 구출해내라라는 것이에요 자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탄꾼을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정탄꾼을 숨겨두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숨겨두었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믿음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이제부터 내가 그전에 섬기던 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탁군이 왔을 때 숨겨두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숨겨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행동이에요 여리고성 군사가 와서 걸리기만 하면 나합과 그의 가정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선택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그 결과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라베라는 이 인물에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지 왜냐하면 6장까지요. 라베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 전투라고 하면 어떤 화려한 전투 막 성벽이 무너지고 막 진군하고 이런 액션들이 하이라이트와 핵심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은 이나의 구원 사건이 이 모든 여리고성 전투의 가장 중심적 핵심적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철저하게 심판과 진멸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가난 땅과 또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이 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나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는 이젠 2 그때 환희야에 차고 있는 그때 요수아가 성포합니다. 맹세합니다. 어떤 걸 맹세합니까? 누구든지 일어나서, 일어나서라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지금 철저하게 파쇄되어지고 깨어져 있는 이곳에 다시 성을 쌓게 되면 어떤 저주가 임한다고 말합니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 그 문을 세울 때그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선포해요 요수하 1장부터 지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힘들 때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강을 건너게 할 거야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미 이 성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런 확신과 믿음을 붙도다 주는 말씀을 하셨지 너희도 혼나 하지마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런데 지금 처음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라는 이아루르라는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서 성경에서 쓰이냐면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깨어짐으로 오는 결과를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저주 받은 사람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저주면 이렇게 막막 막 귀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가 아니라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상태를 저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의 공급이 끊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끊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기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다시 세우면. 문을 세우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선포하고 500년 후에 그 말씀은 성취돼요. 그것이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해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저주가 임합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 애통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유랜들을 걸어가는 이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성과 하나님의 요청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게 하나님의 그 저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적인 요인들의 영적인 원리가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우, 목사님 구약의 얘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기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자녀가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 암암리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 비나이다, 뭐 샤머니즘 보면, 흉, 조상의 죄가 너무 커서 네가 지금 그런 거야. 뭐.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에서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자녀의 죄 때문에 아비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각자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라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원리는 누구로 인하여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야 이히에리라는 사람이 말씀을 어겼는데 실질적으로 저주는 물론 자기도 자식을 잃었지만 자기 자녀들이 죽었어요 이것도 저주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해답을 조금 인사이트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열왕기 어, 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아하방. 방이스라엘 아합이에요. 아합이라고 하면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아내가 되게 유명한 그, 그 인플루언스예요. 누 네, 이세벨이에요. 어, 이세벨 예. 여자를 그러니까 남자를 주작해했던 대표적인 여왕이죠. 이세벨. 자, 근데 아합이 그때 나봇이 관리하고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곳에 나는 포도와 포도주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야, 나도 저 포도원 하나 갖고 싶다 했는데, 나봇이 안 파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건 내 거예요. 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너무 속상한 거야. 저거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그때 또 아내가 딱 이세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덜덜 마세요. 그러더니,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벗을 쫓아내고 그것을 강제로 취해서 남편 아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압이 신났어요. 어머 야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께서 진노하셔서 이 나라의 쿠테타가 일어나고 당신의 아들들로 인하여 왕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왕권이 바뀔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아흡이 양심에 뭔가 찌렸나 봐요 주의 종이 엘리아가 주의 종이라는 걸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요하게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형식적이거든 형식적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네 때에는 심판하지 않을 거지만 네 아들의 때에는 내가 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앙과 저주를 이해할 때 여러분은 대물림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시나 보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건강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대고 작정하셨지만 이 세대가 깨어서 주여 우리를 군일이 여기서서 하면 이 내리려고 했던 작정했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고류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압의 아들이 재앙을 받은 이유는 아압의 죄 때문입니까? 아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들이 조상 여로보험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라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죄가 아무리 쌓이고 쌓이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겐 이 심판이 보류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도이 영적인 원리는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제약이 쌓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흐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기생랍 아닙니까? 랍은 어떤 존재였어요? 심판과 진면의 대상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자, 내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이 보류되잖아요 보류된다는 건 누군가는 이 죄를 감당하고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심판은 계속 보류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과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죄가 되셔서, 인류의 죄를, 보류되었던 이 죄를 본인이 감당하시고, 과거와 형제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예수께 옮기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심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라압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27절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7장 1절까지 연결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아간 사건을 좀 다룰 텐데 7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어떻게 보면 요리고 성이 정말 상황리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승리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오게티가 하나 나옵니다. 뭐예요? 아간이 하나님이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어기고 자기의 용심을 위해서 취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진노가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 두 번째 라합 그리고,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읽었던 아간 그리고 아까 왕상에 읽었던 히엘 둘이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리고 성의 핵심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차지한 것이 이 영적인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라는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특별하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예요 그렇죠? 2세대들은 왜 광야에서 죽었어요?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고 예상, 옛날 우상에 찌들어 있고 불신과 불만으로 인하여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관양에 태어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바람,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들,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 땅을 진멸하는 진멸자로서 지금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아간의 부르심이 뭐예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난 땅의 저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멸자의 위치였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범죄함으로 나중에 7장, 24절, 26절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의 가족과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의 모든 것들이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수행자, 사명자, 불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 진멸하는 자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갑자기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진멸의 대상에서, 이제 진멸을 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신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왕상 16장에 있던 이 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히엘이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혹시 그 왕상 16장 34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델 출신이에요. 베델.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곳이에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히에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오, 야 예수 믿는 집안이네. 태어났더니 야 우리 가족이 같이 저는 다 목사 장로네. 이런 집에 태어난 사람이 히엘이라고 좀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 히엘이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주를 경애하지 않고, 주를 믿지 않고, 주를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아니라 재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기 이게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축복과 저주와 구원과 심판을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가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또 나중에 나눌 텐데 나합 가족과 그리고 기부원 족속만 요 이스라엘 딸의 족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31명의 왕들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열이고손과 같이 반응했어요 두려운 존재인 건 맞는데 그래도 싸워보자 했더니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그 승리에 도치되어 있는 그때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특히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요 10개 명 중에 7개 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7개 명부터 이제 하지 마라는 얘기가 많아요 가늠하지 마요 가늠이 뭐예요? s e c u r i t y of you 육적인 성적인 죄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아름다운 성을 너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위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창조한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라라는 의미가 가늠하지 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야 핸드폰하지 마 태블릿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의미예요? 하지 말라는 일차적인 경고뿐만이 아니라 내 딸아 너 그거 너무 자주 하면 눈도 나빠지고 집중도 사야되고 지금 건강에안 좋다 적당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잖아요내 자녀가 잘되길 원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내 승진을 못 이겨가지고 확 그렇게도 하지만요 목적은 하지 말라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내 자녀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요 우리 애기들, 우리 청년들. 부모님의 잔소리는 사랑의 잔소리야. 그러니까, 어, oh,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잔소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게 유익이고 덕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너 같은 애 나와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막, 직통계시로 알게 돼. 하나님, 어, 하나님 이게 뜻이군요. 일찍이 하는 게 복대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의 말에 잘 듣는 것이 복대고 장수하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놓고 딱 하고. 그러니까, anyway,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정적이고 하지 말라는 것에는 반드시 그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 이 무너진 이 여리고성에 다시는 성을 쌓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을 너희 육적인 방법으로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무너뜨린는 여리고성을 너의 불순종으로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결과를 너의 욕망과 생각으로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준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오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터 위에 싸우면 아들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리고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놓은 도식화된 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계획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보자, 잘 방어해 보자. 아, 우리 힘으로 다할수 있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안위를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그 모든 것이 집약돼 있는 선이 여리고 성이에요. 나님께서 이거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여기 에성 쌓지 마.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 여리고 성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안땅에들어 가장 가첫 번째로 이루어진 전쟁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의 견고한 진을 뜻해요. 우리의 죄성을 뜻해요. 인본주의 생각을 뜻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우리의 자만심과 욕심과 죄성을 상징하는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셨어요. 강권적으로 주권적인 힘으로. 우리 힘으로 죄성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저죄에 사슬을 끊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의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되신 그 놀라운 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희생하여 새로운 생명을 준 너희들아 그 예수의 터 위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너희 자녀들아. 그곳에 그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그 터로 쌓고 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터는, 우리가 세울 터는 오직 예수 구이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조절을 받을 거야 라는 이 이면에는 너희들이 세워야 될 도성은 너희들이 세워야 할 집의 그 기초와 토는 예수 구이토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닦아준 거왜능이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그 전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듬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수 그때 터 위에 있는데 우리 구원 가운데 있는데 고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터 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우리 안에 숙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여전히 여의 성과 같은 그 터에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저주가 임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이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을 임하기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터를 점검하십시오. 우리 땅에 관심 많잖아요. 그죠요 어느 터가 좋아? 어디가 땅값이 오를 거야? 터 관심이 많잖아요 아니 세상에 보이는 터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그 예수의 터에는 왜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울 때만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상상수원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쌓은 것들은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세울 터는 오직 예수그때의터 밖에 없습니다. 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문을 세울 때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요. 여러분 문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말씀 60장 볼게요. 6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은 산송이라. 여러분 문의 역할이 뭐예요?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송과 인간의 인본주의를 생각하고 그 터위에 인본주의고 내 중심적인 문을 달면 우린 뭐부터 하겠어요? 내 네, 아니야 만족과 내가 유익하고 내가 즐겁고 이런 것들만 물만 화작작 열지 않겠어요? 어머어머. 이거 좋대. 어머어머. 저거 좋대 어머 저 집사님 집사태 나도 사자 남편이 여보 당신은 왜 돈이 없어 다른 가정들 아우, 무슨 대학 같이야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안 좋냐 이 문을 활짝 여니까 세상의 문을 활짝 여니까 세상의 인연과 생각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 성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 성도가 세워될 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이에요 예배해요 예수 그대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그 문과 기둥이 뭐라고 말하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대터 위에 평생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난안 땅을 전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오늘 방법 오늘 주님께서 이 저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과 히 힐이 그것을 어기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터두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구원이 없어요 요즘 경제학자들 보니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제 대공황이 온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 보입니다 진짜 뭐 원인은 간단하죠 돈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예전엔 이 정도 벌면 이 정도가 됐는데 이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줄여야 돼요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소비 줄이는 데 어디서 많이 줄입니까?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데가 먹는 건데 먹는 거, 먹었던 거, 못 먹는 거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아, 좀 서러워요 진짜 이게, 이게,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의 토위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으로 감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하, 내 이름 히엘이야 하나님 살하계셔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막연한 신앙으로 생활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출신과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이 알고 있던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삶 가운데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터 위에 내가 찬송이나 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은혜에 떼고, 살회하고 있어요. 당장 내 안에 징벌과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나태함이 임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는 늘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법칙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간에 어떠한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우선인 것이 아닌 것은 다 차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차선은요, 최우선을 위해 늘 존재해요. 한 예로 들까요? <웃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될 것을 최우선을 삼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돼 회사에서 마무리하라고 하는 어떤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밥을 먹기 위해서 이것을 느릿느릿해요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해요 자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최우선이 이 직장에서 주어진 이 미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도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렇죠? 모든 것들은 최우선에 따라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기틀에 서는 것이 왜 우리 삶간 가장 최우선과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 주의 첫 개명이 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돼야 될까요? 아, 목사님 바빠요 할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왜 최우선으로 세팅해야 될까요? 그래야지만 우리 삶의 모든 차선책이 하나님을 향해 그의 나라 위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놓쳐버리고 여러분의 터전을 다른 것으로 세우고 그 위에 세우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조주할 것이다. 그 이면에는 축복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 다른 방법 없다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취해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정과 꿈도 여기에 있어요 시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비전이 없어요? 막연합니까? 힘듭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 마음가운데 코너로 모시는데 그러면 그 절규함이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화명 화평과 어,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예수의 터 위에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게 시작합니다 이 터를 다집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를 세우소서 찬성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올라오시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모가는데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일어서시길 예수의 터로 축원드립니다.